사랑하는 우제자매님들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선포합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탄생의 눈층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첫 인류는 불순종과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과 절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후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되기를 끊임없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의 예언자도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땅끝까지 모두 하느님의 권을 보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어수 없게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신 최고 사랑인 말씀이신 하늘 아드님을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처음에 하느님 곁에 있었던 말씀 자체 하느님이신 아드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역산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간난하기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성탄은 구세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신비를 미리 대답은 이사의 연단 감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의 저팔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구세주의 탄생으로 세상 끝까지 하느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모든 민족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은총의 시대가 새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어둠을 비추고 넘치는 생명의 총을 주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말끔히 없애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을 환하게 밝히십니다. 하느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 심장 안에서 숨 쉬고 계십니다. 가령 우리 몸이 살아있으려면 3 6 5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하며 그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명 곧 불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성경의 다양한 모습 중 하나가 불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은 반드시 빛과 함께하기에 생명과 불과 빛은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완전한 빛이십니다. 부분적인 빛을 가진 인간이 죄로 어둠 속에 살있었기에 완전한 빛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형지자매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의 세상을 살펴봅시다. 아직도 생명보다는 반생명에 빛보다는 어둠의 문화에 끌릴 모습이 많습니다.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생명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인격무시 낙태와 자살, 안락사, 환경파괴 등 반생명적인 행태가 마련해 많은 이들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다양한 만큼 예방 쉽지 않겠지만 어려움에 빠진 이웃이 고립과 단전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게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에게 절실합니다.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건강한 역할이 세상에서 역통되는 그런 성탄 시기입니다. 또한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며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이웃의 행복을 뺏으면서까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극단적 욕망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성공과 소유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은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과 보수 간의 갈등과 이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주택 소유자, 비소유자 간의 갈등, 해갈 개발론자와 환경보원자 간의 갈등 고령자와 젊은이가의 세대 갈등 등 남북과 주변 간의 갈등 이 모든 곳에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 우리 안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갈등은 어느 사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건전한 발전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갈등은 구성은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빛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은이나 이익만 쫓는 세속적인 태도와 개인의 행복만 고집하는 이기주의는 사실 표면 방법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노예로 전란시킬 뿐 아니라 참으로 조화롭고 인간적인 사회의 발전을 줘야 합니다. 라고 지난 11월에 프란티의 교황님께서는 일본을 방문하시면서 일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을 성찰하며 우리 교구는 지난 4년간 신우도의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성명께서는 신우도를 통해 마음속에 담긴 상처와 부끄러운 그의 모습을 말하고 들으며 보듬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오신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복음 선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인상여정에, 신앙여정에 경청을 통한 대화와 공동식별과 공동합의성이라는 신호도 정신이 구현되도록 실천해갑시다. 반생명과 극한 갈등의 세상에서 서로 공감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나와 우리에서부터 진지하게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우도정신을 되새기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구성원의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진 교회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 세상의 편견과 그릇된 가치관이 넘어오지 못할 만큼도 없지만 가난한 역시 쉽게 넘어올 수 있는 낮은 교회, 섬김과 나름을 증가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성탄 시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면서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우리 삶을 맨 윗자리에 차지하실 수 있도록 항상 자리를,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